김씨, 첫 심경고백, 여전히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. 뜨거운 감자리더 김씨는 최근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후 강요된 공백기와 행복을 추구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. 그는 2014년 당시 이혼과 새 연인에 대한 구설수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. 아내와 1년 전 합의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후, 다음날 유명 스타일리스트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며, 호사가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. 지난 2월 발표한 새 싱글 중력의 여자로 돌아온 김씨는 여전히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. 김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세상만 그렇게 바라본다며 왜 그렇게 남들 일에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해 쉽게 판단하려고 할까라고 반문했다. 그는 내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?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라며, 내 이혼이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준 건가? 어디가 아픈 건데?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. 그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공백기를 가진 시간도 회상했다. 김씨는 강요된 공백기였다. 방송에서 내가 출연하는 걸 원치 않았다. 출연이 번번이 번복됐다. 나중에는 내가 먼저 괜찮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. 담당자가 놀라며 윗선과 상의하면 역시나 취소됐다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방송국 사람들이 방송장악에 맞서 싸울 때는 또 나를 부르더라. 지지하는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이다. 필요할 때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없었다고 언급했다. 공백기 동안 음악이 실종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다고. 김씨는 그래서 새 악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전자음악도 다루며 DJ에 빠졌다. 테니스를 시작하기도 했다며 잠깐 독일에 머무는 동안 음악적 성장도 느꼈다고 설명했다. 그의 옆에는 항상 사랑하는 연인과 두 마리의 반려견이 함께 했다. 한편 김 씨는 2000년 뜨거운 감자 일집 앨범 나비로 데뷔한 이래 김 씨의 뮤직쇼 DJ로 활약했다. KBS ETV 해피 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, 천하무적 토요일 천하무적 야구단, MBC 무한도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큐 캐릭터의 반전미를 선보이기도 했다. 이혼 후 공백기를 가지다 2016년 MBN 여행 생활자 직시맨 MC로 방송에 복귀한 김씨는 지난 2월 뜨거운 감자의 새 싱글 중력의 여자를 발표했다. Thank <laughs> you.